네, 안녕하세요. NJ 채널의 남주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워크샵을 하나 홍보를 하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. 소셜 알고리즘 7 0 버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 워크샵 해가지고, 뭐 저와 우정현 선생님이 한 유닛을 맡아서 Discrete Urban Space and Connectivity라는 타픽으로 워크샵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저희 말고도 총 4개 유닛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일단 이 포스터는 이러하고, 밑에 보시면은, 아, 여기 뭐, 아젠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. 여기 보면은, 이제, 여기, 렉처러스에 보면은, 이제, 뭐, 처음에 나오신 이분 같은 경우는, 뭐, 메스메티카로 이제, 뭐, 같은 거 만드는 거 하시는 것 같고요. 저와 우정현 선생님은 그 네트워크 아날리시스에 관련돼서 할 거고, 그 다음에 성우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, 에이전트 베이스로 어떤 뭐 하는 것들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큰 제목만 읽어봤을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워크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케이 c 이분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돼가지고 뭐 컴퓨터 비전 활용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은 한번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큰 내용으로 보시면 포스트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총 2주의 워크샵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각각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렉처라든지 워크샵을 해드리고요. 근데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프로덕션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뭘 만들거나 아웃풋을 만드는. 근데 아웃풋을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또다 계세요. 그래서 저희 플러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어 여기, 여기, 여기 보면 있다.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유닛에 맞춰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, 두 번째 워크샵엔 실제 프로덕션 을 해야 되니까, 어,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보시면은, 어, 예,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있고, 어, 그, fee가 존재하네요. 예, 18만원. 예, 18만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선착순인가? 그것까지잘 모르겠어요. 아,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폼도 있고, 그 다음에 샘플 워크 같은 거, 포트폴리오 같은 거네요. 네. 샘플 워크를 한번 보내달라.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텐시브하게 2주에 걸쳐가지고 뭔가 만드는 것까지 가는 거는 좀 의미 있을 것 같고. 유닛을 각각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같이 그 유닛을 만들어 나가는 선생님 한분한 한 분들이 다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없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, 네트워크는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어날리시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려는 네트워크 어날리시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알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 컴퓨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들을 뭐 빌드 하는데도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그이상의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에 맞게끔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또 제가 가르치는 유닛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유닛도 보면 은 되게 흥미로운 부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커링 엣지 테크놀로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에 도시에 뭐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코비 v i d 1 9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어, 디자인할 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게 큰 아젠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가 하일리 인 l 리 e 합니다. 꼭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빡시게 배우고 또 네트워크도 쌓고 예, 이렇게 아무래도 딱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인텐시브한 워크샵들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배워가는 게 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광고를 좀 드리고, 일단 데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, 그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.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등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